아니, 문구가 똑같잖아요. 자. 국민연금 관련된 사건에서 헌재가 내린 결정인데요. 헌법 119조 2항을 해석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한 것이다라고 헌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우리 헌법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정내 알고 계시죠? 네. 이 결정내가 이후에뭐 변경되거나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런 취지가? 그것을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오고 간 대화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 속에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하셨던 의원님께서 자유민주주의에 왜 그런 게 들어가냐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장관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가 우리 헌법 이념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질서의 사회민주주의적인 내용, 사회국가적 내용 포함되어 있는 건 마, 맞죠? 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있고 제가 지금 결정내 보여드렸잖아요. 네. 결정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우리 경제질서에 관련된 헌법 규정과 이념에 사회민주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포함되 있습니까? 사회 민주... 아니고 그걸 이러고는 구별될 수 있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회 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 사회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뭐 김철수 교수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헌법 학자들의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고 같죠. 예.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자유에 네.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인정하는 것. 요 문구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네.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표현이 다릅니까? 어떠세요? 똑같아 보이지까 아니. 자,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목표로 해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한다. 그 내용하고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인정하는. 이게 달라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걸 언급하면서 여쭤봤을 때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대부분 저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이 상과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국에 대해서 국제정치입니다. 이거 다르냐 이거예요. 다릅니까? 죄송하지만 <목소리> 사회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문구는 우리 헌법에 없습니다. 제가 헌법에 있냐 없냐를 질문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맞냐고 라 제가 세 번쯤 여쭤봤지만 세번다 맞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맞아요? 틀려요. 그 단어를 설명하려고 아마 그렇게도 안 겁니다.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 자 인정을 하셨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과 이 결정 내에 있는 문장의 문구하고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이는 단어 내용이 전 다름이 없다고 라 읽혀지는데 아마 국민분들이 이두 문장의 차이를 차이를 지적하라 그러시면 지적을 못 하실 것 같고 헌법재판을 여러 건 해봤지만 그래서 위헌 판결도 굉장히 많이 받은 변호사로 이름이 나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읽어드렸던 이 문장이 다르다 이게 다르다 사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냥 예. 네.